이번에 세번째 주차, 그러니까 이번주 업데이트할 때 끝나게 되는 이벤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번째 이벤트로는 큐에 잃어버린 세뱃돈입니다. 이 이벤트는 왕국 퀘스트를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구요. 교환필로 없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30개에서 49개 사이에는 10만 골드, 50개에서 99개 사이에는 20만 골드, 100개에서 140개 모을 시 30만 골드 150개에서 199개까지 모을 때는 50만 골드를 받고요 200개 이상부터 모을 때는 100만 골드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이렇게 세뱃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고요 따로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이 세뱃돈은 점검할 때 골드로 일가 지급된다고 하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서 5만원권 문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두번째 이벤트는 오르타 기념 소환 보상 이벤트 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이벤트죠 그냥 뽑기로 오르타 그랑 웨폰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신규 아티팩트 획득하시면 됩니다 SSR 웨폰 1개를 획득할 때2000 다이아와 동방나들이 오르타 전용 코스튬을 받구요 SSR 웨폰을 1개 획득할 때1000 다이아 그리고 신규 SSR 아티팩트 1개를 획득할 때1000 다이아 신규 SR 아티팩트 한개 획득 시500 다이아를 받습니다 이때 SR 아티팩트는 이벤트 던전 보상인 나그네 무사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르타, SSR 웹폰 4종류를 네 모두 획득할 때 1만 다이아와 R등급의 나그네의 귀걸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귀걸이는 비속성 캐릭터의 데미지 10%가 증가되는 아이템입니다 총 14,500 다이아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네요 점검 전까지이니 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상은 3주차 점검시에 일괄 지급되고요 아참 오르타의 잠재능력으로 받는 SR웨폰과 SSR웨폰 이것도 포함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아티팩트까지 이 부분은 직접 문의를 해봤거든요 획득하는 것을 기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복주머니 이벤트 일일업적 왕국 퀘스트 강림전 상점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죠 이 이벤트도 끝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은 기사단 랭크 달성 이벤트입니다 이 랭크 달성 이벤트는 각각 10랩마다 그러니까 10랩, 20랩, 30랩, 40랩 이렇게 쭉 가서 50랭까지 크 달성하게 됐을 때 받는 이벤트입니다 혹시 딱 중간에 랭크가 딱 이렇게 중간에 걸리게 될 경우 41, 42 혹은 뭐45그 다음은 혹시나 33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걸리게 될 경우 내림차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39를 찍었어도 받는 보상은 30랭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9단위에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10단위로 랭크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50랭크까지 다 찍게 될 경우 받는 보상은 총 5만 골드, 금빛, 왕궁병령서 3개, 성목의 열매 10개, SSR 아티팩트 1개, SSR 웨폰 1개를 받습니다. 웨폰과 아티팩트는 랜덤으로 받는 거고요. 이 보상들은 이번주인 점검 후에 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끝나게 되는 이벤트인 여신의 축복 이벤트입니다. 어, 최대 3만 다이아까지 소모하게 될 경우 성목이 열매를 받는 이벤트였죠. 이벤트 기간 자체는 3주차 이번주 점검까지고요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다음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끝나는 이벤트로는 벨교수의 연구자로 찾아라 요 이벤트죠. 요것도 획득하는 연구자료가 이번주 업데이트 때 끝나게 됩니다. 여기도 가지고 있는 이 연구자료를 쓸수 있는 그 기간은 다음 주까지 4주차 정기점검 전까지고요. 공식 카페 이벤트로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이벤트가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란에 있는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 게시글에 있는 댓글에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벤트 보상으로는 스타벅스 시그니처 핫초콜릿 기프트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댓글 예시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그외 이벤트로는 카카오페이 캐시백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저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고요. 자,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이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해야만 참여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벤트 기간 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1회만 결제하시면 되고요. 이 카카오페이 자체가 첫 결제라면은 3,000원을 받게 되고,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셨던 분이라면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17일 수요일 11시 59분까지 진행하니 하실 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빠르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보상은 19일 금요일날 그 결제한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모아봤습니다 점검이 2월 18일 목요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이벤트들만 모아봤고요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도 있고 항시 진행되는 이벤트도 있으니 공식 카페 이벤트 창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